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자살함 시 문자와 연탄화로 사진 전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4단 5257978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비록 망인이 사업에서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협박을 받기도 하였으며 장기간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살을 하기 전에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중등도의 이상의 우울감, 불안, 불면, 심한 절망감 및 무만감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2019년 10월 2일과 2019년 11월 1일 2회에 걸쳐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그중 적어도 2019년 11월 1일 처방받은 12일 일치 약품은 한 번에 복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한 번에 복용할 경우 과다진정, 자유신경계 이상 수행기능저하, 환각, 정신적 혼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은 2019년 10월 2일 이전에는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없는 점 망인은 과다 복용한 약물의 진정효과로 인하여 투약 후 일정시간 이내에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복용한 시점과 번개탄을 착화한 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번개탄을 미리 준비하고 약물을 복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자살의 직접 원인이 되는 번개탄 착화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2019년 9월 17일 경에도 H에게 자살을 암시하였고 2019년 11월 1일 오전부터 자살을 예고하고 늦어도 오후 2시 8분경에 번개탄을 피울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9년 11월 1일까지 금전관계를 처리하려고 하였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